2 0 2 23년이죠. 23년 원단 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새로운 한해를 허락하신 성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면 이 독특한, 뭐, 우리 이천의 광고동에 있는 선약교회, 이 교회, 그, 외형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질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질의 교회를 떠나서 선약교회를 이룬다고 하면 이게 이상한 거죠. 예. 본질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11년 전 교회가 노예 가입 후첫 원단을 맞이한 때 받은 말씀입니다. 어,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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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나서 사도들에게 선교의 대사명으로 어 내리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사도들은 좀 독특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구속사 안에서 유대인들로 어 살았던 사람들이고 구약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토대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서 훈련된, 약한 3년 반 동안 훈련된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이방인인 우리에게 말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3년 반 동안 훈련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아까 기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도 봤지만 그렇게 그들 렇게그 스스로는 뭘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신을 보내셔서 교회를 창설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땅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 교회가, 본질의 교회가 참, 음, 어떤 그런 질서 속에서 어떤 교훈을 따라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따라 인자로서 낮아지셔서 중보의 일을 하시되 고난과 죽음으로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그 높아지심의 시작을 알리시고 성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하늘 보호자로 올라가시려고 하시는데 그올라가심 이후의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응. 다시 말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알리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시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첫째 아담에 실패한 것을 회복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고 또 목표한 것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그걸 이제 회복하는 메시아로서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 낮아지셨을 때도 그 일을 하신 것이고, 높아지셔도 이제 계속 그 일을. 구약에서는 이제, 초림과 재림이 하, 하나로 뭉쳐져가지고, 메시아의 그 구원사역의 심판과 구원사역이 같이 주어져 이렇게 보여졌지만 실제 예수님이 오시고 보니까 이제 그 구원사역이 이제 이미 제이 오셨지만 아직은 안 오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어떻게 높이 되신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가 그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시는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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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 복음에서는 온 세상에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해야 할 것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하고 거기에 따르는 표적까지도 기술했습니다. 귀신을 쫓는 표적, 방언을 말하는 표적, 뱀을 짚거나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 표적, 병을 고치는 표적 등입니다. 사도들의 이런 표적들은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지죠. 베드로의 병고침이라든가 바울 선교 중에서 뭐 뱀, 뱀을 짚었는데 뭐그 살잖아요. 거기 몰타 섬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그, 그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 특별한 표적들이죠. 이런 표적들이 사도들의 행적 가운데 다 성취됐습니다.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런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하게 허용된 것입니다. 이후에는 개시와 관련해서 이런 표적적인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 개시의 완성과 관련해서 이런 또 개시적인 이적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이제 완성되고 나서는 그 뒤에는 개시적인 표적이 필요 없어요. 비상 섭리로 이제 선교지에서 이렇게 뭐 병이 낫는 경우도 있고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건 이제 개시 역사하고는 상관이 없죠. 개시 역사 이후에 이제 그런 비상선리로 그런 일은 있지만 이게 성경 말씀에 나타난 그표적에 대한 그거를 내가 저 쓰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표적을 행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제 야고보서에 나오지만 병든 자를 위해서는. 그,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전같이 뭐, 뭐, 예수의 이름으로 뭐, 뭐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 요즘 그렇게, 사실은 초대교회 이후에 거의 2000년 동안 이런 표적적인 일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최근에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혹가나 보이긴 하는데, 그건 성경적 지지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특별한, 특별한 허용을 하셔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표적적인 일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1장 4절로 8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보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신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가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아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오 오직 성신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신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성신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높이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 성신을 받아서 사도들에게 보내시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오순절날 그 약속하신 성신을 받아서 어 복음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 노릇을 했는데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저들이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이로써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웃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또그 사도들을 지지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나아가서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 교회가 온전히 서가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물론 높이 대신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가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내가 주님께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주는 그리토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이제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성신, 높이 되신 주님께서 성신을 보내셔서 이제 그 120문도들 위에 불이 혀,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그 표적이 임하면서 각 사람 위에 그런 표적이 임하면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어, 이제 어,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성신에 의해서 주님이 그그 그, 그 세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 가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네, 이것을 생각하면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나가서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교회로서 먼저 주님께 받은 그 순전한 모습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끝부분이나 뭐 4장 끝부분에도 보면, 성도들이 그 사도의 교, 가,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 떡을 떼고,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을 하기 이전에, 그런 교회적 특성을 보였던 거죠. 함께 사도의 교,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서 성찬도 하면서 서로 시, 저, 함께 기도와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증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전에 벌써 그런 어, 속성들을 교회가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세워진 사역자에 의해 전해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성신의 능력으로 받아 변화를,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된 뒤에 성례를 시행하고 또 성도들의 신령한 교통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은 결코 이론이나 하나의 관념도 아닙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내적인 고침을 받아 회개하고 구원에 대한 실제적인 확신을 갖고 그에 따르는 변화된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전하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과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시료를 성신님의 은혜로 알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교회한 분자로 연합되는 걸 알고서 이전과 다른 삶인 높이 되신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 형제들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해서 회복된 사회를 통하여 높이 되신 그리도의 인격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로 할 일입니다. 이따 뭐 오후에도 보겠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토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잖아요.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죠. 아담만에서 타락해서 그걸 다그러드렸는데 창조하신 자의 형상, 그리토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죠. 그 말씀과 성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냥 개별적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수양하는게 아니고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조직을 이루는 것도 아니며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실질적으로 그 인격적인 모습을 취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아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82년도 1982년도 통합 그, 그 학습 세례 문답서 해설을 보면 거기 교회 생활에서 보면 제일 첫 번째가 그 예수민의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부터 나옵니다. 그 통합 측에서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예배 중심의 삶, 또 기도 중심, 찬양, 또 생활의 공유, 그것까지 다그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웃음>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거죠. 서로 합력해서, 그러니까 공동체로, 새로운 사회인거죠. 새로운 인격이고, 그 에베소서가 그 말을 하는거잖아요. 그리도의 새사람, 그리도 안에서의 새사람, 그리고 새로운 사회, 그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그 실제를 드러내야 되는거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그냥 꾸미는 게 아니고요 그 그런 그 성신의 내적인 그런 역사가 있고 말씀을 들은 그런 결과로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성, 성인 성 심자들은 그런 거죠 예수께서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하면서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높이 되신 주님께서 성신으로 그 무리와 함께 하시는 결과적인 모습을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못난 사람들의 이름이 나고 그들의 외형적인 조직이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소수라도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의 품성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높이 되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교회가 처음 사랑을 보이는 온전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오직 주님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주력을 하는 거죠. 누가 누가 하는 거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거죠. 주님의 은사는 요 차례로 줄 세우는 은사가 아니에요. 각자가 다 다양하게 자기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으로 은사를 발휘하면 다 1등이에요. 예, 주님의 백성들은. 그걸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너는 나보다 못하니 뭐 내가 너보다 절, 더 잘났니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사회에서 그 은사 은사의 그 지김의 차이는 있지만 신분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동등성인 거예요 동등성 그래서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또뭐 명예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하나예요. 결코 내가 있는 거 가지고 복이고 저기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사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을 보면 교회가 수고와 인내와 거짓된 것을 물리치는 다른 것을 갖추고도 이런 처음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그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스, 자, 자, 계시록 2장 4절로 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물이라도 처음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있어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두세 사람이라도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한 한 예배를 드리고 한 호흡으로 한 호흡으로 찬양하고 한 호흡으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 교회의 첫째 사명이라 할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뭐 많이 모이고 헌금을 많이 걷고 외형적으로 엄청난 뭐 행사를 많이 하고, 선교사를 뭐 아무리 많이 파송하고, 그래도 이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주님은 초대를 옮기신다고 해. 그게 처음 사랑에 의한 그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나, 어,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교회의 속성들은 어떤 것인가?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 속성은 거룩성과 통일성과 보편성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건 배웠습니다. 자고간 그것들은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게 나타나고 많은 게 아니고 서로 유기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하나만 나타나고 어느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골고루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성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이라는 게구별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사조와 사,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과 사도의 그 가르침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새로운 인간상과 사회상을 누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의 사조나 세상의 방식이 에, 나타나지 않고 높이 되신 주님의 지혜나 능력으로 존재해 간다 저, 저 사람들의 그 성격을 보면 아상이 없고 사회적인 그런 뛰어난 무슨 방법론이나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세워져 간다 이게 보여질 때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것이 섞여 있다면 거룩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전하게 주님의 것으로만 나타나야 거룩한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내신 법도와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오순절의 성신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역자를 통하여 명해지는 말씀의 순복에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말을 높이 대신 주님의 말로 받아 능력 있게 그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도에서도 보고 이제 뭐 다음 주에 이제 베레아 전도를 볼 건데 거기서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제 과연 그렇다는 걸 알고 교회를 이루는 거죠. 새로운 인간상과 사회상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 헬레니즘의 세계 속에서, 또 유대주의적인 세계 속에서, 그 새로운, 그 아주 사회, 그 새로운 그런, 인간상을 형성해가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교회로서 그걸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일이 지배하고, 군리, 그 생, 죽음에 이르는 일이 생겨도 이런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는 세상 나라의 통치와 정반대예요 세상 나라는 지배하고 군림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서로 섬기면서 돕는 겁니다. 성신의 사역이 섬기면 그리도의 사역을 그 성도들에게 깨우쳐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해 갈수 있도록 돕고 예, 섬기는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지배하고 군림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왜 주장하고 그럽니까? 주님 우리가 어떤 저뭐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내가 거룩한 사역을 해도 그거하고 내가 뽐낼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뽐낼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죽음이 죽음에 이르는 일이 생겨도 이런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 죽음이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온 세상을 온 우주를 보면 죽음이 판을 치어요. 죽음이 있는 그런 그 세상은 이 지구밖에 없어요. 온 우주가 그렇게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고 있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성소가 사실은 이 지구가 됩니다. 지구에서도 이제 뭐 대부분이 다 이제 죽어 있는 것들인데, 사실은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했잖아요.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실상은 죽은 자다. 살았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저 생물체, 생물학적인 생명은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생명이 아니다 하는 걸알수 있어요. 진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을 하고 그 주님이 목표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때 생명이 있다. 주님이 그러니까 그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그 생명을 위해서 아드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그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그 깊으신 뜻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랑을 그 보이시는 거죠 우리 외모를 보시면 벌써 우리 인간 같으면 서로 다 갖다 버릴 거예요 아, 다시는 안 본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 우리 주님은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사랑으로 그까지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그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런 사망이나 그칼 이런 것으로부터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러도 그걸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자녀로서의 성격을 나타내고 거룩성을 나타내고 그 구별된 나타날 모습을 나타낸다. 종교 형식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도 거기에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올 것이 없습니다. 말로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행동으로는 세상적으로 산다. 이런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 밖에 나타날 것이 없는 연약함은 있지만 행실에서한 가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루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방향성에서 <웃음> 자꾸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쪽으로 기울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배를 옮겨 탄, 김홍전 목사님 말 맞다나, 배를 옮겨 타, 탄 자로서 그 안에서 넘어져도 그 안에서 넘어져야지. 배 옮겨 안 타고 아무리 구별되게 산다고 해도 그 배는 갈대로 가는 거죠. 예? 사망으로 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을 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 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셨느니라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진 못한다. 이게 뭐냐면 내가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는, 이수 있는 지혜가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걸 주셨으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취해서 그쪽으로 내가 그 거룩을 주님의 언약 안에서 그 거룩을 취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약 안에서 그 거룩한 형식을 내셨고, 거룩한 방도를 내셨잖아요. 그걸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취해 가려고 해야지. 아뭐 구원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그리고나할 일을 안 하면. 그거는 거룩하지 않은 거죠. 예. 주님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거룩해로 움직이는 습성을 보이게 돼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안에서 거룩함을 받은 자이지만 교회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변화된 행실에서 거룩함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없애지 않고 맨날 후회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교회하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 주님이 뭐상주자에게상 주시고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주님이 하셔야지 난할수 있는 게 없어. 그렇게 하면 그, 그 말은 반쪽은 맞아요. 그러나 반쪽은 또 틀린 말이요. 에 주님은 그 예수님조차도 그 상을 얻으려고 자신, 십자가로 나가셨어요. 그 우리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 그러면 그냥 그, 뭐 길가 바처럼, 또 돌짝 바처럼, 또 가시바처럼, 그렇게 있으면서 주님의 구원을 얘기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리가 상, 상을 바라는 거는 저급하게 내가 기부앤테이크로 상을 바라는 게아니에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주님은 열 배로 갚아주시는 그 상을 바라는 거지. 차원이 다른 상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요만큼, 요 저기, 홍금도 하고, 시간도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의 세상에서 형통하게 해주셔야 돼. 이렇게 하면, 이게 그 상, 그 주님이 약속하신 상을 바라는 상이 아니죠. 그 아주 저급한 상이에요, 그거는. 그, 주님이 바라게 하시는 상은 아주 차원이 높은 상입니다. 예수님도 그 상을 바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고, 게으르고, 악한 사람, 게으른 사람, 진짜 악한 거예요. 내가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받은 대로 충성을 다해서 하는 거지. 다섯 달란트 받았든지, 열 달란트를 받았든지, 그, 뭐, 그 충성하는 거예요. 가만히, 무겨두고, 그거 잘했다, 충성, 어, 칭찬 받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속이면 안 돼요. 자신을 속이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하나 받은 만큼 열심을 내는 거죠. 물론, 이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하고, 주님이 그, 그, 그 마음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건 신자, 신자들이 다 누리게 할걸 누리게 하시면서 이런 상을 보장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제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 주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해서, 어, 요만큼 흉내내는 걸 가지고 이만큼 주시니까, 그 상을 바라고 살아가는 거죠. <웃음> 그 다음엔 통일성입니다. 이것은, 어, 이것을 근간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서의 통일성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 자는 지체들과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가 안되니까 지체들과 하나가 안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실 때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비 없는 곳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 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은 형제들과 하나가 됐는데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해가지고 하나님의 뭔가 하나가 된 것을 꾸미는 게 아니라요. 꾸며낼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꾸며낼 수 없어요. 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신의 능력으로 그걸 하는, 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 그걸 증거하는. 이건 열, 결과적인 열매로서 있는 거지, 자기 공로로 삼을 하나됨이 아니다. 주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고, 저희끼리도 하나 되게 하도록. 그러니까, 이 교회의 속성, 교회가 증거, 증인이 되기 전에는 이런 거룩성과 통일성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예. 연약하지만, 늘 실수가 많고, 늘 넘어지지만, 어쨌든지 그걸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자기가 여기서 무슨 뭐 어떤 역할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교회 안에. 주님이 머리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우린다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그 주님의 성격을 발휘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믿는 자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강구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서로 반목과 질지 가운데 살아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또 형제 간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라도 사회를 형성해 가면서 은혜 왕국을 전진하기, 전진하게 하기 위해 그. 은총을 내리셔서 육신적인 사랑으로라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대다수가 그런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일시적으로라도 평화를 누리는 것에는 영원한 성격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그 불화를 깨고 화평을 이룰 지혜와 방도가 없으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이 회복의 일을 하시고 또 성자로서 성부 하나님께 이런 강구를 올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 계셔서 사도들과 교사를 세우셔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높이 되신 그리토께서 내리시는 말씀 안에서 이런 통일성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에베소스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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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그 지체들로서 자신들이 주님과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돼서 힘을 얻는 걸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하나,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떤, 내가 뭘, 스스로 뭘, 저, 다른 지체들을, 저, 주장해가지고, 하나가 이룰 수 없어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안 되고, 혼자도 안 돼요. 예. 교회를, 교회를 이룰 때는, 각자 자기 직임과 은사에 충성하는 것. 주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 하나됨의 실질을 형제들과 나누는 거죠. 내가 그 은사를 그 은, 은혜와 사랑을 받아갖고 형제들을 섬기면서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통일성인 거죠. 그러니까. 아, 가르침을 받고 고백을 통해 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안에서 이런 현실적인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의문스럽게 재송만 챙기고 살아가는 것은 벌써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고 그런 자들은 같이 배운 다른 지체들이라도 저희들과 함께 절대로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될수 없고 또 전투하는 교회원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 안됩니다. 스스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가르침과 배움을, 배움을 통해서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을 공식적으로 결단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고백만 하고, 고백만 그렇게 하고, 말씀의 지도를 따른 변화가 없는 자들은 그,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 행위로 미련함을 나타내는데 스스로 교회한 분자로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고 항시 따로 노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의 함께 하시는 사랑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자들이 굉장히 잔인하죠. 잔인해요. 판단만 하니까. 자기를 들여서 헌신하지 않고 판단만 하니까 교회는 이래야 된다. 뭐뭐 뭐. 이 주장하고 판단만 하니까. 자기가 와서 혼신하고 희생을 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일은 하지 않으면. 그건 이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보편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은사를 수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잖아요각 사람에게 성신의 나타남을 주심은 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신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신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신으로 병고 치는는 자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신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은사를 받은 거죠.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성신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죠. 각자가. 그래가지고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가지고 그게 다양성인데 그래가지고 통일성도 나타내고 거룩성도 나타내고 전투하는 교회원으로서 성격을 갖추고 살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토대 위에서 진리의 증인이 되는 거죠. 나머지 그 27절까지 내용은 안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참조하세요. 여기를 보면 다양성이라는 것이 내부적으로도 나타나고 외부적으로도 나타납니다. 신령한 면에서도 다양하고 외형적 차이에서도 다양합니다. 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등등이 내부적인 것이고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 등이 외부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 지교회적인 것이나 그리토를 머리로 하는 한 교회로서나 다, 다 이런 다양성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까 통일성 부분에서 에베소서의 그 내용을 봤는데 거기서도 질서 안에서 차이는 있지만 함께하는 일에서 동일한 다양성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교회는 가르치는 자만 있지 않고 혹 배우는 자만 있지 않으며 혹 부여한 자만 있거나 가난한 자만 있거나 지위가 높은 자만 있거나 지위가 낮은 자만 있거나 몸이 멀쩡한 사람만 있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만 있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보편성은 이제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또 부자도 있고 또 배운 사람도 있고 또못 배운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어린아이도 있고, 뭐,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도 있고, 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양하죠. 외형적으로도 다양하고, 은사적으로도 다양해요. 예. 그건, 그 주님이 주시는 거지, 은사를. 자기가, 자기가, 자기가 막, 저희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은사는. 그래서, 아, 나는 저, 나도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난 내가 받은 은사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저도 여러, 여러분들과 같이 한 성도로서 섬, 기기는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때 여기 세우셔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그 과정 속에서 알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위에 군림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공유하는 것 뿐이에요. 아무튼 질서의 차이가 있고 뭐 다양성의 그 외형적인 차이가 있고 신령한 면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다 다양하다입니다. 주님께서는 다 가장 연약하게 보이는 지체에도 영광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작은 일에서도 다양성이 나타나고 가장 큰 일에서도 다양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부자만 혹은 건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도 병든자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내가 부자니까 더 똑똑하니까 혼자 앉다든지 내가 가난하니까 혹은 무지하니까 뒤로 빠진다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성장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자기 수준에서 그 소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 가진다고 내가 가진 자라고 없는 자를 멸시하면 이 사람은 교회원이 아니에요. 파괴하는 사람. 나 나는 없으니까 가진 사람들만 해. 난안 해. 이, 이 이러면 스스로 교회원 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양성을. 소음만 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 것은 그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소원을 가진 것에 대해 자랑하거나 자기 위안을 삼고 마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없다는 가시적인 표시가 되는 거입니 아, 나는 소원은 있는데 그게 아니 소원이 있으면 성신을 의지해서 내가 한 달란트가 됐든지 뭐그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느끼고 섬김 속에서 그권이라는게 그 적어도, 못 배워도, 그, 가진 게 없고, 지위가 없어도 권위는 나타나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그 하나됨을 이루고, 거룩성을 이루고, 다양성을 나타내고 가면, 그게 권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권위가 있는. 우리가, 저, 대사론가 전도에서도 봤지만, 그 외모로 보면, 바울이 얼마나 뭐 보잘 것 없어요. 뭐 외모. 그런데 그 귀부인들, 헬라인들의 경건한, 그 헬, 헬라인들, 그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고, 가진 사람들이 권세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그, 참, 권이, 그 권이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그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또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온전한 교회 속성을 어느 정도 갖추어 장성하게 되어야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게 되고, 그래야 비로소 높이 되신 주님이 외부적으로 쓰시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임무를 할수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그저 기독교의 외형적 종교 단체만 형성하고 되나마나한 사람들만 많이 끌어다 놓으면 높이 되신 주님의 트럭, 저, 다스림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 속성을 잘 누리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세 사람이라도 이런 교회 속성을 누리는 게이 교회의 사명이다. 2011년도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야지 같이 전투하는 교회원으로도 역할을 하고 증인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 이방인이고, 복음을 알지 못하던 그런 우상숭배자들이었는데, 이제 죄 일꾼들의 복음 전함을 듣고 회개케 하시면 믿음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연합돼서, 이제 세 사람으로서, 이제 다양한 은사를 부여받고, 또, 거룩성을 이루며 통일성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사오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외모를 보시지 않니냐고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는 걸 알고 참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성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저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주님이 저희들을 재창조하셔서 목표하시는 일에 서로 돕는 자들이 되고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길 비옵나이다. 그런, 그런 중심을 가진 자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루고 역사적인 사명도 이루게 될줄 압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됨을 그 이루지 못할 때 이제 가벼운 그런 외적 바람에도 넘어질 만한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막 말고 또 환란에 그 엄중한 것들이 휘보나 치게 될 때는 여지없이 다 흩어지고 말 것이 없나이다. 저희들 두세 사람이라도 견고하게 주님의 말씀과 성신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토대 위에서 그리 창조하신 자의 형상에 그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웃음> 귀한 모습을 그 온전히 드러내고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결코 외모로 견주는 그런 이상한 신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누렸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을 저희들도 찰서 있게 잘 누려서 또 <웃음> 교회 속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원으로서 힘써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교회 복음의 증인 그리도의 증인으로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2023년도에 이런 은혜가 더욱 많아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